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장요근 흔히 말하는 고관절 스트레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고관절 스트레치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견갑골 안정화 운동처럼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왜냐하면 고관절, 이 골반이 접히는 부위 자체가 굉장히 근육이 항상 단, 단축되고 약화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해주면서 약간은 강화운동이 필요한 부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허리가 약간 분들은 장려근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운동이면서 앞벅지가 좀 굵어가지고 고민이신 분들 있죠. 제 경우에도 19살 때부터 체대 입시로 운동을 시작해서 점프 운동만 하고 그래서 허벅지 앞, 앞에만 굉장히 두꺼운 허벅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꾸준히 이 스트레치를 해왔고 현재는 굉장히 많이 슬림해진 다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벅지가 고민이신 분들, 허벅지 자체를 좀 얇고 탄력을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는 무조건 강추를 하는 동작입니다. 처음부터 배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고관절 주의의 무브먼트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네 근육을 약간 움직임을 만들어내 볼게요. 네발 자세로 취해 주신 상태에서 얘네 무릎을 오른쪽만 무릎 살짝 바닥에 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그대로 유지해서 골반만 둘 덩키킹은 아니고 몸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근을 터듯이 움직임만 줘보도록 할게요. 열번 정도. 둘셋넷 다섯 반대쪽도 가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먼저 오른쪽 다리를 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양반 다리로 치해 거예요. 앞으로 양반 다리, 오른 다리는 발가락을 꺾어서 다리 위치를 약간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보시면 약간 늘어난 상태가 돼요. 보이죠? 이거랑 이거랑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위치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발등까지 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이 장려구 스트레치 할 때는 절대로 허리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최대치로 복부 의 힘과 엉덩이 힘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손을 바닥에 살짝만 댄 상태에서 손, 볼 부분으로 바닥을 밀어내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자, 저도 호흡을 배에다가 호흡을 깨면 배가 이렇게 나와요. 호흡을 내셔 볼게요. 동시에 가슴을 약간만 들어주는 거예요. 허리를 꺾지 마시고 가슴을 그냥 펴서 바닥에서 내가 약간 붕 뜨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아프거나 시원한 느낌이 같이 들 거예요. 너무 아픈 분들은 상체 각도를 조금만 숙여주시면 돼요. 이대로 20초 정도 멈춰볼게요. 네. 다음 단계는 얘네들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다리를 접어 올리고 반대손 또는 같은 쪽손 혹은 이게 안 잡히시는 분들은 수건이 있어요. 수건을 대고 약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가능한 범위선에서 다리가 아예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앞에 자세를 유지하고 약간이라도 떼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만 접어서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마찬가지고양 골반을 최대한 정면을 향해 있고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팔꿈치 이렇게 되면 잘못된 자세고요. 오히려 아까처럼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손바닥에 체중을 실지 말아주세요. 다섯 번 정도를 약간만 1cm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아주 천천히 도와주세요. 자, 곧바로 무릎을 끌었다가 왼다리를 먼지 자세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상체를 약간 숙여서 바닥에 손을 대주시고 발가락을 다시 뒤로 보내서 무릎을 이제 펴볼 거예요. 자 무릎을 뺐을 때는 정확하게 다리로는 런지 포지션이 돼요. 여기서 무브를 엉덩이에 힘을 꽉준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양손이 바닥에는 있지만 상체를 수그린 상태가 아니라 약간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뗐다가 접었다가 뗐다가 접었다가 떼는 순간에 왼쪽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놓고 몸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고관절의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저처럼 바닥이 아니라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셔도 돼요. 현재 네번 했고요. 열번할 거예요. 다섯 보시면 뒤꿈치를 바닥이 아니라 뒤쪽으로 쭉 밀어내셔야 돼요. 여섯 넷 아홉 열에서 유지하세요. 자 다음 동작은 조금 어려워요. 가능하신 분들만 해주시고요. 오른손을 위로 들어주세요. 자 무릎이 너무 튀어나가지 않게 왼쪽 뒤꿈치에힘 오른쪽 발가락, 발가락에 힘을 주고 고관절에서 뒤꿈치가 서로 멀어지는 오퍼지션이 있어야 돼요. 유지 자, 10초간 유지할 거고요. 나머지 10초는 상체를 조금만 회전해서 오른손과 척추가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져요. 손으로 그려드리면 오른손부터 겨드랑이 옆구리 지나서 고관절, 그리고 종아리랑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무릎을 계속해서 곧게 펴주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최대한 천천히. 모양만 봐도 허벅지 앞쪽이 길고 예뻐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쪽도 볼게요 자연스럽게 다리를 뒤로 보내서 내려놓고 바닥에서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배에다 힘을 준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자 왼쪽 고관절이 골반과 배꼽 사이가 약간 길어지는 느낌을 소 안에서부터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배를 척추 쪽으로 당겨두고 왼쪽 스트레치하고 있는 쪽에 엉덩이도 에 약간의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은 골반은 내 배로 당기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을 쓰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그 고통이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실시를 해주시면 돼요. 최소 20초 정도 버틴 상태에서 아까처럼 수건을 활용하거나 같은 쪽손 또는 반대쪽 손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았다가 손을 약간 가슴을 열어서 틀어주시고 그대로 다섯 번접어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 팔꿈치 이렇게 되지 않고 바닥에서 멀어져요. 둘셋넷 다섯 천천히 바닥을 짚고 무릎을 뒤로 보내다가 앞쪽으로 런지 자세를 취해줄게요. 자 바닥에 손을 살짝 대고 발가락을 꺾은 상태에서 무릎 펴기 0번 하나 둘셋넷 호흡을 제가 계속해서 뱉는 이유는 호흡을 통해서 복부 힘과 소아의 코어 근육을 계속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뒷는 힘을 나해서 왼쪽 골반을 최대한 늘려주세요. 자 이제 상체를 살짝 풀어서 고관절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짝 뒤로 젖히는 느낌보다 상체 회전을 해주세요. 왼손끝부터 왼쪽 뒤꿈치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덜덜덜 떨려요.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허리 스트레치를 한번 넣어줄게요.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허리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 고관절의 무브먼트 이은자로 제가 다리를 접어서 뒤로 찼다가 올렸다 했죠? 그 동작을 좌우 10번씩 해주고 한 동작에서 최소 20초 또는 10번의 동작을 해주는 거를 곱하기 3세트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요근을 스트레치하고 강화했을 뿐인데 허리가 강화되고 고관절이 좀 보호가 되면서 허벅지 근육보다 엉덩이 근육을 더 부드럽게 잘 사용하게 되고 고관절이 접히는, 접히는 느낌이나 뚝뚝 거리는 소리도 일부 개선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장려근이 골반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엉덩이 운동이나 하체 운동할 때 허벅지 앞쪽이 많이 아프고 엉덩이 근육이 덜 사용되시는 분들은 힙 운동이나 허벅지 운동을 하기 전에 이 장르근으로 몸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 운동 집중도나 효과가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도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